오동통면 먹을까? 다시마가 두개 들어서 찌해 매콤 무루룩 쫄깃쫄깃 탐칠 맛이 폭발하는 국물 괜찮은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여러분 치킨 튀겨보셨나요? 저는 사실 튀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제가 그냥 치킨도 아니고 교촌치킨을 튀기러 왔습니다 어디서? 바로 짜잔 거량대학교 병원에서 치킨을 튀기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<웃음> 짜잔 짠짠짠짠짜라잔 배달을 부탁드린 거잖아요 네. 다일리리 전화를 해서 이 손스러버에 대한 막 설명을 다 드렸어요 네. 저희가 배달료 어떻게 할까요?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좋은 일하는데 배달료를 네. 왜 받냐고 네. 하시고 저희랑 상의도 없이 사이드 메뉴 같은 걸 추가로 아... 보내시고 또 외국인 노동자 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갔다 오셨나 봐요. 네. 본인이 직접 배달로 갔다 오시고 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친구들한테 치킨 줄게 아, 이거밖에 없다. 이러면서 치킨 후원하시겠다고. 아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점점점 이렇게 네. 퍼져 나가고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스러버를 올해 시작했지만 통과 좋았다 네 총과 <웃음> 사장님께서도 야 이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 교촌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공원 활동으로 그냥 자리 잡아라 네. 이렇게 또 허락을 해주셨어니다아 너무 그래서. 잘 됐다 아. 나 원래 허니콤보 색깔이 이런 거예요? 소스 묻혀서 진하게 변합니까? 아이스에 와서 소스 바르면 색깔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아 아 보니까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아하하잘하니다아 감사합니다 사운드님 네! 아 네, 아 반갑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까요? 이혜령님 맞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오동통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왕만두도 넣었고 깍두기도 준비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동통면 진짜 싸더라고요 네 봉지 한 세트가 2,600원인가? 그 밖에 안 해요 깍두기다 그리고 좀 당황했던 게 지난번 열라면 했을 때는 여기 공간이 좀 남았거든요 오동통면은 안 남아 진짜 오동통한 것 같아요 면이 와우, 이 다시마가 주는 감칠맛 끝내줍니다. 아 느껴지죠? 이 오동통 쫄깃쫄깃한 소리. 이번 리필이 그냥 깔끔하게 싹 되는데요 국물을 살짝 담아 촉촉하게 뭔가 약간 이렇게 마른 느낌의 후루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촉촉하게 국물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좀 촉촉하게 해서 촉촉촉촉 소리를 딱 들려드릴게요 만두 다시마 두개 천 원의 행복이다. 너무 맛있다. 아, 어, 잘 먹었습니다.